다시 또 시작을 해보죠. 어, 이제 13번 문제부터 가보죠. 13번 문제부터 갈 건데, 어, 문제에서 이제 13번은, 이제 믿음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고른 거 그랬어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믿음기로 팔아도, 믿음기 양도 제외 자산이다. 그러면 믿음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하는 등기 의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미등기로 양도했을지라도 미등기가 아니라 등기 한 상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고르란 이야기예요 요,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받아서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요, 그, 이거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네요 자, 요지문을잘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요걸 수용을 당해버렸어요.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수용을 당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미등기 양도로 보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로 보는 거예요. 등기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등기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속을 받아가지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넘기는 것은 그냥 미등기 상태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미등기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두 번째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에 그 취득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계약 조건상 그랬는데 여기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인정이 돼요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등기로 인정이 되고 미등기 상태, 여기서 등기가 계약 조건상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두 갈래끼로 나눠볼게요.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로 나눠요. 그러면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그냥 미등기 양도로 봐요. 이건 미등기 양도로 봐요. 근데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등기 의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등기예요. 근데 여기가 앞에가 단기라겠으니까 등기로 인정을 못 받아요. 등기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세 번째는 건 공사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양도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양도했으니까 나는 미등기로 팔았네. 미등기로 팔았지만 내가 미등기로 팔았던 이유는 정부가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등기 의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의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디귿 하나밖에 없네. 디귿 하나. 그래서 13번은 3번, 이게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귿 하나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답률이 거의 답이안 나왔어요. 21%밖에 안 나왔어요. 21 %밖에 안 나왔어요. 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2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2년 전에 나온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특히 상속을 받았을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 상속받은 토지를 정부한테 수용을 당해버리면 미등기 상태로 수용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미등기 불리익을 그냥 당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을 당했으니까 이거 봐주겠지 나는 봐주겠지 생각하는데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법은 상속을 받아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미등기로 수용을 당했을 때는 그대로 미등기로 봐서 미등기 불리익을 그대로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기 불이익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3번 이게 답이 돼요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 문제는 양도차 손해 공제는 양도차 손 마이너스 됐을 때 어떤 물건에서는 어떤 물건에서는 손해를 보고 어떤 물건은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 양도 차손는 어떻게 공제해요? 그러면, 이제 공제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동일한, 동일한 종류의, 같은 종류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동일한 종류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소득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보세요. 같은 존 소득 금액을 나눌 때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소득 금액을 나눌 때는 소득 금액을 나눌 때는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할 수 있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할 수 있네요. 그러면 글자가 주식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면 모두 부동산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찾아요. 주택에서 양도차손과 골프 회원권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며 주식이 아니죠. 주식이 아니니까 주택과 골프 회원권은 같은 종류로 봐서 공제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토지에서 손해보고 지상권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또 주식이 아니니까 같은 종류니까 공제할 수 있다. 세일별 공제하여공대지 못한 양도차손는 양도소득세 양도 종합소득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종합소득하고는 구분하니까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손해본 것은 토지에서. 그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주식이 아니니까 같은 종류네. 같은 종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종류니까. 그럼 4번 틀렸네요. 또 5번은 토지에서. 토지에서 양도차서는 주식. 토지하고 주식은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 공제할 수 없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논리만 알면 돼요. 같은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되는데 그 종류의 소득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하고 부동산하고 주식은 서로 간에는 통산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잡으면 돼요. 아, 그고 그래, 이제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이제 풀수 있어요. 이거는 14번은. 그래서 14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15번 문제로 가보죠. 2월 과세네요. 이제 2월 과세라고 나오면 그래서 2월, 자 2월, 2월 과세라고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2월 나오면 증여 인정, 증여 인정이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2월 과세가 나오면 무조건 증여 인정 그래요. 자. 2월 과세는 증여인정이네요. 증여인정. 증여인정이니까 내가 증여를 받아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10년이에요. 이제. 올해부터는 10년이에요. 내가 증여받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게 2월 과세가 적용이 돼요. 자두 번째,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인정이니까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받은 자가 되겠죠. 증여받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증여받은? 증여인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특별공제와 세율을 정할 때는 2월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물건을 팔아줬지만 그 사람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아줬으니까 보유기간은 나에게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은 증여인정이니까 증여세를 내고 먼저 증여세를 내고 냈던 증여세를 나중에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 주시면 돼요. 필요경비로 산입하겠습니다. 또 2월 과세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고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세금이 대레 낮아져버리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라는 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2월 과세로 계산해서 세금이 얼마하고 2월 과세가 아닌 걸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세금이 더 높은 걸로 가기 때문에 2월 과세가 세금이 더 적어버리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5번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가봐요. 16번 문제를, 오, 이건, 이건 사례 문제가 뭐, 또 복잡하게 보이네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 풀 때는, 누가, 누가 증여를 받았는가 봐봐요. 자, 배우자네요. 배우자가 증여받았으면 이게 2월 과세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면 2월 과세 2월 과세는 증여인적. 증여인적. 그러면 끝.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 흐름표만 만드세요 읽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 중에 반절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을이 모르는 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이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세금을 보니까 누가 누가 양도한 걸로 봐요. 누가 양도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요. 타인 여기를 병이라고 해 보죠.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거예요. 갑이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직접 양도가 아니라 여기는 증여 인정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여받은 사람은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합니다. 증여세부가 해야 되겠죠. 증여 인정이니까. 그다음에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한 가백에는연대납세무가 없습니다. 증여를 인정해버렸으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한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요. 취득가격은 그럼 여기서는 2월 과세 증여를 인정했더라도 증여를 인정했더라도 을이 10년 안에 이 물건을 팔아버리면 그 물건의 취득 가격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요. 을이 갑으로 또 증여받을 때가 아니라 갑이 취득했을 때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양도할 때 이제 을이 냈던 증여세는 을이 냈던 증여세는 나중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어,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아 이것도... 이 흐름만, 요걸 딱 흐름을 잡고, 이 흐름을 잡고, 의리라는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다. 어.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어. 이것만 여기까지만 딱 계산하면 돼. 여기까지만 쓰시면, 이것만쓸줄 알면 이 문제는 싹 풀리는 거예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일단 증여세 낼 것이고, 세금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세금은 의리 세금을 낼 거고,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가백에는 연대 책임이 없는 거고, 대신에 대신에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는 내가 증여를 받아 가지고 증여를 받아 가지고 팔아 줬지만 그 물건의 취득 가격은 당초 취득했던 사람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격 그 사람의 물건을 팔아 줬으니까 보유 기간을 잡을 때도 취득했던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당초 나에게 증여했던 그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7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이제 17번 문제는 이거는 또 뭐냐면 자, 친형이네요. 그의 친형을에게. 그러면 친형 그러면 여기는 특수관계인이에요. 이제 직계 좀비 속이 아니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증여 부인. 자, 증여 부인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흐름표를 또 잡아. 자, 누가 누가 얘기는 거예요? 갑은 그의 형 을에게 을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을이 이제 모르는 병에게 양도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도 10년 이내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게 10년이에요.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를 부인해 버리네. 증여를 부인하니까 이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직접 양거한 걸로 보겠네요. 어? 그러면 갑이 의리병에게 1 5이 아니라 갑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물건을 판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는 걸찾아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은 1번이네요. 어?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거든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지금 힘드실 거예요. 너, 증여세는 증여가 아닌가 증여가 부인됐으니까 이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세를 냈더라도 돌려줘야 되겠죠. 또 이거 부인 당했다는 이야기는 증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인 당했으니까 증여자와 수증자는 서로 연대 책임이 있겠네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정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나요? 이갑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세율도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정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흐름, 흐름만 흐름딱 잡아버리면 이것만 잡으시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18번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여기는 예정신고네요.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성립이네요. 성립.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자, 1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예정신고 하니까 1개월한 달이네. 그래서 그 달에 그 달에 말일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달말한 달이니까 그달 말일에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 달. 성립.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1년. 예정은 1개월. 중간에라면 6개월. 기억나잖아요. 예정 성립은 한 달, 그럼 한달 말일에 성립하겠습니다 맞았네요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그럼 3월달 플러스 2개월이니까 5월 31일까지만 예정신고할 수 있겠네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물납은 절대 안 됩니다. 물납은 재산세밖에 안 되니까 물납은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부담부 증여는 특이하게 채무를 인수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 구해라 그랬으니까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옳은 것은 기억 옳지 않는 것은 어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어 기억하고 리을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어니은 디귿 여기 있네 요 4번에 가 18번은 4번에가 답이 있네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다 보니까 허허허허허허 에. 이거 문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갖고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문제가 19번 같은 게요게 어려워요. 19번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종합 문제로 출제해 버리면 문제가 와 이거 어려운데요 그래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허가구역에서 잔금을 2월 24일 날 매매 잔금을 모두 수령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5월 30일에 허가가 나왔네요. 그럼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그러면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식이니까 4월, 아, 2월 24일이네. 2월 24일 맞았네. 근데 예정 신고는 언제 하냐면 돈을 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허가일, 허가일은 허가일 5월 30일이네요. 그럼 5월 30일 플러스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네요. 그럼 2번 틀렸네요. 그다음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여기서는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했으니까 내년 2024년 5월 31일이 되겠네요. 오 맞았네. 납세의 성립일은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말 없이니까 소득세는 아무런 말 없으면 1년이에요. 일년. 1년. 그러면 납세의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니까 그러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니까 1년이 끝났을 때는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들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네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고기한은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니까 다음 날은 6월 1일이 되겠네요. 내년 6월 1일이 되겠네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19번처럼 문제가 종합문제로 출제해버리면 와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래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 이한한 한 지문을 다 꼼꼼히 꼼꼼히 다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형태의 종합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법에 대한 기본 흐름을 다 타셔야 돼요 흐름을 못 타시면 문제 풀때 아주 애매하고 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뭐 세법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 시 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개 암기 한번 풀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암기해 가지고 풀 길은 거의 없어요 음.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국외 자산 양도는 이제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봐라 그랬어요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그러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야, 취득해서 양도하면서 환차익이 발생이 됐네요 그럼 이 환차익은 부동산을 거래해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환차익은 부동산을 거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환율의 차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돼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두 번째,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거주자의 한해서 국외 자산은 거주자의 한해서 납세물을 지는데 이때 거주자는, 여기서 거주자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둔 자에 한하여 납세물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년 이상이에요 그럼 니은 맞았네요 또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맞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럼 이것도 맞았고 여기 또 맞았네요. 자, 그럼 기억만 틀렸네요. 그럼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세번 문제는 지금 이제 막 이론을 많이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문제, 이게 계산 문제도 있고 이론 문제도 복잡하니까 연습을 한참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연습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기 있죠. 이게 원포인트 교재예요 이게 이번, 이번 제가 이제 만든 교재인데 이 원포인트 교재는 총페지 수가 몇 페이지로 되있냐면은요 총페지 수는 한60 페이지 정도 돼요. 60 어, 60 페이지가 좀 넘네요. 66 페이지네요. 66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만 계속 반복 숙단을 시키시면 그래서 이 원포인트 강, 원포인트 정리집을 공부를 하실 때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한번수업을딱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 정도 원포인트 정리집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원포인트화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걸 왜 중요하고 이걸 그 원포인트 강의가 왜 필요한지를 아마 라이브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다음 주에는 다음 다음 주에 심기 일전 할 때는 제가 원포인트가 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교재를 가지고 다섯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섯 번을 반복해서 보시면은 효과가 완전히 나는지, 그 효과가 나는 방식을 아마 이걸 원포인트 교재에 이걸 제가 가지고 한, 하나하나 화면에서 이렇게 하세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심기일전은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범위가 끝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실은 세법은 지금 이제 더 진도를 해버리면 다른 감옥 진도 나갈 때 이제 무리가 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이론하고 이론하고 계산 문제하고 이제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세법을 이제 매주 이주에한 번이죠, 이주에한 번씩 2 0 문제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 범위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공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이런 정도 문제를 풀수 있으면 본 어, 시험에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때 두렵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기일전에서 평균 한 8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어, 모의고사를 보시면 100점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 진짜 100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저희 그 메가랜드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내일 모의고사 보시고 오, 내가 몇개 정도 맞았어요 하고 어, 얼마 정도 맞았는지를 제 밴드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선생님 저 진짜 몇개 맞았어요? 저, 저는 저몇개 맞았어요? 그래서 남들 다 공개하지 마 비밀 댓글로 한번 올려보세요 저만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풀때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도 지금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16문제니까 아무리 많이 시간이 걸려도 16문제면 2 0분 안에는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16문제가 지금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10분 안에 풀어질 거예요. 지금 제 이렇게 연습을 시간 재고 연습하신 분들은 반드시 10분이면 이 문제를 다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모의고사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내일은 계산 문제가 없는데 이제 5월달 모의고사부터는 계산 문제가 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계산 들어가니까 지금 3월달, 4월달은 모의고사에 계산이 없으니까 계산 없는 걸로 이제 연습하시고 이제 5월달부터 모의고사는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나오니까 그 연습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포인트는 제가 2주 뒤에 2주 뒤에 어떻게 공부하는가 요죠. 그러면 그 전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 원포인트 교재를 구입해 놓으세요. 구입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이원 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고 또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이게 효과가 좋은지 그 방식을 이제 라이브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주 뒤에 라이브 할때 이제 그때 원 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궁금하신 걸 전부 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 라이브로 소통해 가면서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은 어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에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원포인트 교재 Q&A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 세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법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가 마음 편하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메모해 놨다가 그때 라이브 할때 질문을 올리세요. 그럼 질문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올해 어, 온포인트 축약하셨어요? 축약이 아니라 어, 없어진 게 많아요 이제 예, 법이 개정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아마 조금 줄었을 거예요 몇개 지문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지문 중에서 줄고 또 개정된 것다 변형을 하고 요거는 2주 뒤에 알려드린다 했는데 벌써부터 물어보시네요? 예? 작년처럼 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작년 차고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한 90% 이상이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것뭐또 필요 없는 거막 잡아 넣어가지고 책만 두께 두껍게, 두껍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으니까 요걸 알짜 딱이 정도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압축을 한 이제 이번에 교재니까 믿고 가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로 한번 가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실패란 성공이란 진로를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해서 여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씩 틀려봐야 내가 틀려봐야 그 문제를 올바르게 풀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틀렸을 때왜 틀렸는가 그 틀린 이유를 찾아가지고 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틀리겠구나 하고 안 틀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이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심기일전 하시면서 문제를 나는 너무 많이 틀려요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틀렸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틀리고 이제 올바르게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가 그 길을 찾는 게 이번 심기일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2주 뒤에는 제가 원포인트 어떻게 공부한 학습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세법 공부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테니까 2주 뒤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이제 심결전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